오늘은 간단하게 소면의 맛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촬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본에 가서 요 수연소면을 사온 게 계기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런 마트에서 산 오뚜기나 제일재당의 소면 같은 경우에는 반죽을 이런 동그란 구멍이 있는 기계에 넣어서 동그란 소면을 얇게 뽑아내는 형식이 일반적인 소면이라고 하면요. 이제 수연 소면은 조금 고급 수제 소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양 끝에 막대기에다가 돌려 끼워서 이 막대기를 늘려나가는 형식으로 소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장지에 보시면 그 막대기에 넣어서 손으로 늘렸다. 수염면이라고 써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염면을 계속 먹어보고 싶었는데 일본 여행에 가서 사오게 됐고요.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수염면을 팔더라고요. 우뚜기에서 강식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수염면을 만들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산 일반적인 마트 소면이고 요게 오뚜기 소면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사온 소면입니다. 성분 같은 걸 보면 일단 칼로리는 다들 350, 345그 다음에 334 이렇게 비슷해요. 다만 일반적인 소면 같은 경우는 만든 게 밀가루, 소금 요 정도만 들어가서 만들어졌고요 수업만 같은 경우에는 늘리는 과정에서 기름을 발라주기 때문에 기름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굵기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씩 비교를 해 볼게요 어, 이게 일반 면이고 요게 이제 오뚜기 수연면 그 다음에 이게 일본 수연면인데 굵기가 일반적인 저희 소면이 더 두꺼운 걸볼수 있어요 색깔 같은 경우도 어 일본 면이 굉장히 다른 두 면에 비해서 하얀 걸볼수 있습니다 하얗고 얇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 볼까요 아무래도 두꺼우니까 더 저항감이 일반적인 소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얇아서 그런지 조금 더부러뜨릴때 탄성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포장지에 나온 조리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 1리터에 100g 1인분을 끓이라고 나오고요. 조리 시간만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조 방법보다는 굵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요것 같은 경우에는 3분 30초에서 4분 30초 여기는 2, 3분 제일 얇은 1분 소면은 1분 반에서 2분을 삶으라고 나오네요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음 아까 그세가지 소면을 삶아 봤고요 순서는 동일하게 여기가 일반 소면, 여기가 오뚜기 수연소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 수연소면입니다. 이게 색깔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얇기에 영향도 있겠지만 오뚜기 소면 쪽이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보이고 있고요. 수연소면, 일본 수연소면으로 갈수록 색깔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합찰기를 볼게요. 음, 오뚜기 소면부터... 보시면 이 수연소면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탄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아까 손으로 비교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소면은 우리가 먹는 딱그 소면 맛이고 얘는 조금 중간이에요 음, 얘와 얘 중간이고 얘는 정말 찰지고 맛있어요 어. 이게 확실히 보이시나요? <웃음> 장인의 손맛이 있나봐요. 그러면 여기서 실험은 그만하고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유에 담가서 먹어야겠죠.